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보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참. 오늘은 갈아맞는 배와 코카콜라를 섞어서 마셔볼건데요 갈아맞는 배가 사이다와 섞인 갈배 사이다가 있는 것처럼 코카콜라와 갈아맞는 배가 섞이면 어떤 맛이 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원샷 해보겠습니다 참. 정말 기대 이하의 맛이었어요 가라만든 배와 사이다가 섞이면 맛있었는데요 콜라와가라만든 배가 섞이니까 기대 이하였어요 정말 따로따로 노는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참.